두 곡이 올해 응. 2021년 우리를 처음 포문을 우리 을 열어준 두 네. 그 빅톤하고도 또 처음 응. 연을 맺은 거잖아. 그래서 응. 어, 2021년에 처음을 응. 처음 열를주는 맞는게. 또두곡이잖 그러니까. 체스하고 언프레딕터블 음.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또 음. 특히 언프레딕터블은 음. 그 하이라이트 메들리 뜬 날인가? 어, 어, 어. 그때 심지어. 심지어. <웃음> 새벽에 갑자기 어, 어, 어. 점점 올라가더니 음. 결국 일을 한번 찍었나? 어, 어, 어. 그래서 되게 이게 무슨 일이지? <웃음> 싶었던 근데 언프레딕터블 음. 작업을 할 때도 그 사비가 음. 되게 포인트로 띠까 음. 음. 음. 음. <웃음> 발음이 그리고 엄청 쫄깃해가지고 그리고 곡 자체도 되게 세련된 느낌이 맞아, 맞아. 다 좋긴 하지만 그곡 응. 사비가 되게 응. 세련된 응.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 그 부분이 사실 영어 발음이 응. 쉬운 발음은 아니잖아 되게 까다로운 그치? 발음인데 그 러너의 느낌을 응. 너무 잘살려서 응. 응. 근데 또그 곡을 응. 멤버분들끼리만 어, 디렉을때 어, 음. 하셨다고 그래서 그 녹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다고 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음. 어. 그런만큼 퀄리티도 음. 좋았던 것 같아. 이분들이 프로듀싱에도 소질 있으시구나. 그래서 그왜 언프리딕터블하고 이제 체스하고 엮어서 또그 음. 약간 느낌이 좀 음. 비슷하다 뭔가 아. 이렇게 치명적이고 어. <웃음> 여자에게 날 어. 맞추는 어. 치명적인 상대방에 어. 대한 어. 그런 캐릭터 음. 비슷하면서도 약간 그게 음. 조금 두 개가 다른 달라가지고 게 있지. 체스가 조금 더 밀당을 음. 하는 느낌인 거 음. 같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속성 자체를 음. 체스라는 게임에 비유를 하다 뭔가. 보니까 이렇게 무조건적인 어쨌든 내가 패자고 상대가 승장이긴 하지만 뭔가 음, 음, 이렇게 밀고 당기고 이기고 지는 그런 속성을 조금 더 입히다 보니까 음, 음, 음, 조금은 그러니까 음. 언프레디터 볼이 정말 약간 무릎 꿇고 그리고 어, 음. 어, <웃음> 어, 자발적 노예가 그치? 되는 그런 음. 거에 비해서는 그래. 조금 그렇게 밀당이 있지만 그럼에도 뭔가. 지는 상황에서도 아, 그걸 즐기는? 즐기고 음. 기꺼이 즐기는 기꺼이. 모습이 뭔가 섹시하게 그려. 아무 뭐, 섹시함이 잘 어울리는 곡이고 아티스트다 음. 보니까 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음. 그 댓글에 음. 그런 게있다라고나막 찾아보다가 언 n p r 터 d 보고 음. 노예남? <웃음> 노예남 서사 아니냐고 이번에 <웃음> 근데 이제 거친 언어로 말하자면 음. 그런 거 음. 그게 이제 틀린 말은 아니겠지 우리의 음. 의도에도 음. 약간 그런 바가 있는 거고 뭔가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나도 모르게 휘말린다기보다 제 발로 음, 걸어 들어가고 맞아, 맞아. 내가 나이 바라보고는 굉장 헌신적인 맞아. 남자라고 했어 요 음. <웃음> <웃음> 그, 무릎을 꿇고서 오베이 하는 어, <웃음> 어, 그래서 약간 우리의 취향인 것 같기도 하고 <웃음> 그러니까 그 뭔가 남자 캐릭터를 그릴 때 나는 뭔가 요즘엔 그런 것 같아 음. 지배하는 남자보단 음. 음. 지배 당하는 남자 음. 약해서가 아니라 약해서가 어, 그냥 감정적으로 진짜 절지 어, 않고 사랑하고다 어, 너무 감정에 그렇지? 솔직하고 어 그래서 그, 그, 어, 그, 그, 그런 느낌에 뭔가 더 어. 섹시하게 느껴지는게 어. 있더라고 근데 그렇구나. 그거를 뭐 너무 멋있게 음, 음. 표현을 잘 해주셔서 그두 음. 그 곡의 분위기가 비슷한 듯 미묘하게 음. 또 다른게 있었고 근데 두곡 모두 다팀 컬러랑 너무 잘 음. 어울리는 노래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음. 뭐 팬분들도 너무 앨리슨 분들 음. <웃음> 되고 어, 그러니까 그러게. 되게 우리도 어. 신이 많이 났었지 맞아. 맞아. 우리도 나타고 어, 나오면은 응. 항상 되게 찾아보는 거좋았데찾아 어, 터블은 우리 찾기도 전에 이미. 어, 그러니까. 아, 제가 갔는데 이게 왜 신이 왔어? 그러니까. 있어? <웃음> 그러니까 오래전 <어리둥절>. 전. <웃음> 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는그 프로젝터 맞나? 어. 아, 아, 맞아. 맞는 거나 다른 팝송이 되게 흥미진. <웃음> <웃음> <웃음> 그러니까 또 동명의 폭송이 아마 음. 있, 있어가지고 음. 그랬나 했는데 빅톤이 언플딕터를 맞더라고요. 이틀 막. 빅톤의 수비님이 계셔가지고. 야. 야. <웃음> 동명 문장이 말이 좋아. 어, 이름이 같은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웃음> 아. 근데 네이버에 검색해놨더니 생일이 나랑 같은 거. 아, 진짜로? 4월 어. 5일. 아, 진짜? 어, <웃음> 생년은 굉장히 많이 사라다 <웃음> 같아가지고 어? 내가 뭐 되게 어... 운명의 데스티니를 느꼈던 어... 그래서 그러면 괜히 나 혼자 되게 말려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냥 응. 그렇지, 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웃음> 속으로는 이미 <웃음> 내적 친밀감이 그냥 어. 되게 내적 친밀감을 굉장히 쉽게 느끼는 편인데 <웃음> 생일이 같은 건 크지 크지 <웃음> 그럼 그럼 이름이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 한국을 작업했으면 우리한테는 가족인데 <웃음> 두 곡하고 <웃음> 생일가루도 고이름과아 생일 그러면, <웃음> 그러면 구청에 <웃음> 봐야지 <웃음> 아 오인이상 집합금지 아니 그러면 못 보는데 <웃음> 어, 아쉽지만 어, 약간. 지금 이분들이 좀 물이 오른 느낌? 그게 있어가지고 다음 앨범이고 음. 다다음 앨범이고 같이 음. 한번 음. 작업을 했으면 좋겠네 음. 어쨌든 또 정규 음. 일집에 함께 빨갯을 음, 올려도 아, 그치 정규가 또 의미가, 음. 의미가 크지 음.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런 느낌이었고 그런 우리가 두 곡의 비슷한 무드가 또 어울리는 가이드 곡이었고 예전 조 근데 맞아. 이런 곡을 이어가는 것도 잘 어울리는 팀인데 응. 또 다른 스타일로 한다고 해도 응. 그냥 기꺼이 우리는 기꺼이 잘 수... 기꺼이 우리를 수... 오베이 오베이로 쓸수 있기 때문에 또 작업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아. 같다. 또 만나요. <웃음>